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운스윙 시 몸이 뒤집어지지 않고 좀더 강한 힘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운스윙 때 빠른 스피드로 클럽을 휘두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필수 조건은 바로 회전입니다. 그런데 그 회전을 하게 되다 보면 은 몸이 잡히지 않게 되고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오른발에 체중이 남거나 배치기가 되는 스윙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게 됩니다 아이언의 경우에는 이렇게 치게 된다면 공이 지나치게 높게 뜨면서 거리가 줄어들거나 뒤땅이 난다거나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뒤땅이 난다거나 공이 지나치게 높게 뜨면서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그리고 비거리의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골반의 움직임만 조금만 더잘 잡아주게 돼도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뒤집어지는 스윙은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우선 백스윙 때도 클럽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회전을 시키는 이때 단순히 상체만 가지고 회전을 시키거나 몸을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회전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른쪽 골반, 시골 부분을 약간 접어준다는 라 느낌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아래로 약간 구겨지게 되면서 몸이 들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 백스윙을 좀더 타이트한 백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에서 스파인 앵글이 셋업과 같이 유지가 되고 몸에 힘이 좀더 모이는 백스윙 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치골 부분을 접어주면서 클럽을 아래쪽으로 던져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일어나거나 뒤집어지지 않고 몸이 아래로 눌리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왼쪽 무릎이 조금만 더 펴지면서 왼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조금만 더 실리게 되면 스파인 앵글도 유지가 되면서 몸의 체중까지 이렇게 왼쪽으로 편안하게 넘어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을 찍어 치거나 눌러 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드라이버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백스윙이 갈때 클럽을 높게 들어올리시려고 혹은 회전량을 늘리시려고 몸을 이렇게 제끼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는 회전을 하더라도 치골 부분을 접어주신다면 이렇게 좀더 안정적인 힘이 모이는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운스윙 진행 시에도 몸이 회전을 할때 치골 부분을 접어주면서 몸이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눌린 상태에서 스파인 앵글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컨택, 그리고 안정적인 어퍼블로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뒤집어지면서 상체가 하늘을 보면서 공의 힘을 100% 실치 못하는 다운스윙이 아니라 방금 보신 두 개의 샷처럼 오른쪽 치골 부분을 접어주면서 몸의 앵글을 유지해주고 몸을 회전시켜줄 때 왼쪽 치골 부분을 접어주면서 힙을 회전시키면 은 몸이 뒤집어지지 않고 눌려있는 상태에서 스파인 앵글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컨택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볼이 왼쪽에 있으니 내가 제자리에서 스윙만 제대로 해준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어퍼블 로우스윙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려면 은 다운스윙 때 회전을 어깨나 가슴으로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등으로 돌려주신다는 느낌으로 하게 된다면 전보다 훨씬 더 뒤집어지는 느낌이 적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백스윙과 다운스윙 양쪽 치골 부분을 접어주면서 왼발로 체중을 넘겨주는 그리고 회전은 등으로 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결과 조금 더 안정적인 스윙 조금 더 일관된 컨택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낸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몬 프로였습니다